안녕하세요, 연어신당 연예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냄비 하나 네. 가져왔어요.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욱하고 막 이러는 거를 조심해야 될것 같은 사람이야. 자기, 자기 분에, 자기 성격에 자기가 못 당할 것 같은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올해가 조금, 음, 음, 조금 시끄러울 수 있겠다라는 게좀 많이 보이거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고 같은 거 있지. 사고라든지, 그 사고가 막, 어, 뭐, 간제라든지. 음. 뭐, 뭐, 소송이라든지, 뭐, 고소라든지, 뭐, 자기가 할 수도 있고, 뭐가 할 수도 있고, 또 사고수가 붙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시끌시끌한 한 해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어.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성격을 자기가 조심하면서 가야 될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응. 음. 음. 욕하는 성격이 있다고 했잖아. 응. 음, 음, 음. 어느 정도 뭐 음. 이렇게 사소한 거에는 음. 쉽게 욕하는 사람? 어, 자기 기분이 별로면 그것도 크게 부풀어가지고 확 뒤집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해이 음, 음. 뭐, 어, 사람은 진짜 히뚜루마뚜루 진짜 있잖아. <웃음> 잘못 걸리면 그냥 막 엎어야 되는 사람이야 음. 어, 진짜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사람 경찰서, 법원 이런 거를 진짜 조심을 해야 될것 같은 사람이지 음, 어. 나이가 이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도 피끈 청춘같이 다니는 사람이야 어 그래서 음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대신 뭔가 응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야 될까 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조심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져 음, 음. 이분 과거는 좀 음, 과거 과거 같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과거부터가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봤었을 때잘 살았다라고 보여지는 건잘 모르겠어. 어잘 살았다 뭐가 외곡절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음 그리고 이사람은 구설도 항상 가, 같이 지내고 있거든 같이 세트 세트 내가 봤을 때는 어딜 가나 어,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린 시절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게 이 사람인데 음음 음. 저 음, 여자 관계는 음. 여자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다 복잡할 수 있다 내가 봤을 었 때는 어,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 바깥으로 그림자가 있어야 돼그 말은 뭐냐면 바깥에 문턱 밖으로 음. 다른 여자가 있어야 되고 내 아내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될것 같은 사람이지 바람기가 많아 있는데 잡을 수 없을 건데 음, 그거 그리고 사람이랑 시비 붙는 거뭐 술도 하면 술 이런 것도 다 조심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어. 그럼 지금도 뭐, 음. 뭐 지금 뭐 결혼했다고 음. 치면 음. 지금도 뭐 다른 음. 여자 있을 수 있을까요? 어, 없는 게 이상하지 않아? <웃음> 없는 게좀 이상하다 어, 어, 어, 어. 평생 묽어서 어. 어. 근데 이 사람이 단순하기도 해 단순한 사람이기도 해 생각이 굉장히 깊은 게 아니고 짧아. 음. 나이가 들면 뭔가 나이가 나이에 맞게 뭔가 그러는 걸 아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웃음> 짧아. 음. 그럼 혹시 이 사람이 음. 음. 뭐 내연녀가 음. 있다고 하는 음. 것도 그런 음.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인드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있잖아. 자기가 드라마 속에 주인공처럼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너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한다. 라고 말할 것 같은 사람이야. 음, 어. 약간 제 음. 잘못했다는 걸 모르는.. 내가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뭔가를 해서 음, 내 와이프는 맞지만 그렇지만 나이 여자도 사랑해. 라고 말할 것 같다고. <웃음>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을 조금 이 사람한테 미안해하는 거는 있지만 엄청 잘못했다라는 걸 인지를 못한다고 봐야겠지? 음. 음. 그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인지를 못한다는 얘기잖아. 음. 절대 혼자 살수 없는 사람. 이 음. 분은 음. <웃음> 그, 어. 그 누군데? 교회를 찾을 정도로 어, 어, 교회도 아니, 어, 목사였거든요. 어, 어. 이분 실제로 뭐 신앙심이 깊은 편이에요? 이 <웃음> 분은 신앙심이 깊다? 음. 돈을 위해서? 음. 뭔가 목표가 하나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뭐를 위해서 있겠지만, 글쎄, 난물어는데 아주 나빠 보여. 음, 응. 내가 볼 때. 그냥 돈 아주. 때문에 교회를 차는 그런 느낌인 돈 때문에 교회를 차렸다? 응. 그렇지? 음, 그렇지? 이 사람, 저희 응. 보통 응. 가져오면은 응. 유명한 사람 가져오잖아요. 응. 이 사람 맨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응. 도대체 왜 교회를 응. <웃음> 굳이 응. 그걸 해서 그걸 응. 할까요? 근데, 진짜로. 응. 음, 뭐에 시인 사람 아니에요? <웃음> 내가 볼 때는요. 신이 <웃음> 사람 아주 방탄한 생활을 할것 같은. 아, 솔직히 말해도 돼. 제가 수린함을 봤거든요. 거기 나오는 그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어,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캐릭터 같은 그런 성격 있잖아. 직업 이런 거 말고, 그냥 성격, 그런 거. 뭐, 어떡해? 나왜 자꾸만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분 미래는 음. 좀이제 네. 어때 보여요? 부끄때 똑같지 뭐. 이 사람은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뭐 그게 뭐 있어. 이 사람의 이 기질이 타고난 기질이 있잖아. 우리 거로 말하면 박수관데, 무슨 교회 이수님을. <웃음> 믿습니까 나자신을 믿고 사셔야지 음, 고집이 없어 이 사람은 고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단순해 줏대가 없어 음, 이 말이면 이 말에 팔랑 저 말이면 저 말에 팔랑 음, 이 여자가 잘해주면 너한테 잘해줬어? 약간 이런 거 약간 뭐라고 해야돼? 약간 변태끼있다 해야돼? 몰라 뭐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게 뭐가 있어? 그냥 안 착한 사람은 없어 착해 그게 다기본 베이스야 뭐나테 수습하라는 거야? 모르겠어 나는 <웃음> 음.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조용조용하게 살아는 그런 게 없어 음. 그게 불쌍하긴 하지 근데 이 불쌍하다는 말도 자꾸 하니까 는왜 불쌍하다고 말하라고 뭐라고 하는데 내 입장이 됐었을 때는 이렇게 된 것도 불쌍한 거야 자기 스스로 멈춰내는데 멈추는 것도 누가 알려줘 야 되니까 음. 이 사람이 뭔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절대 혼자서 저지르지 않을 거야 응 음, 여자 같이 살고 있는 누군가의 말을 들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이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있을 수 있으나 어실히 그래 음 내가 볼 때는 좀안 좋아 보여요 음 상황이요 음절안 음, 드십니다 네 이분 누군지 말씀 누구야 나도 궁금해 그 우리 저번에 서정이 같은 거예요 이번 음, 음. 그전 남편 서세원 아왜 그러는 거야 정말 나한테 점점점, 음. 내가 <웃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아, 나 큰일 났네. 점점점. 주인하고 이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자꾸 보이는 걸? 어, 왜 그런 느낌이 보이는 걸 어떡해요? 음. 그래서 이제뭐 지금은 해외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대요. 봐해 나갔잖아 <웃음> <웃음> <웃음> 뭐 어떡하라고 나한테 이제 나 몰라 나 이제 던졌어 그러니까 그 음. 뭐 음. 음. 사업하는 것도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 내 손과 발을 돼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사람들 또한 뭔가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데 절대 돈이 안 되는 거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야 음. 음. 돈이 되는 거에 뭔가가 실속이 있는 거에 뭔가가 가치가 있는 거에는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할 사람이지. 이 사람들 음. 그 이혼을 음. 했잖아요. 음. 좀 나이를 먹어가지고. 음. 그동안 스킨이 많았는데. 음. 왜 그렇게 참고 이렇게 좀 음. 살았을까요? 음. 전에 쪼갓을 수도 있는데. 쪼갓을 수도 있는데, 뭐. 아유, 이, 이분과 그분의 사주라면 와우, 정말로 있잖아. <웃음> 아우 이거는 정말 십 살이 뭔가 끊어낼 수가 없었겠다. 아유 보통 사람들끼리 아닌들이 사람들끼리 만났어. 이거는 정말. 선세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내가 너한테 돈을 그렇게 포다 줬는데, 네가 음. 그렇게 행동을 해. 음, 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음, 음, 음, 음, 음, 음. 그 정도로 선세연 씨가 음. 뭐 투자, 뭐 음, 돈을 많이 받아주긴 음. 했나봐요. 음, 음. 그 당시에 래 그랬으니까. 음, 음. 그런 명목 때문에 좀 싸운 음. 것도 음.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음. 당연히 있지. 응. 이 사람은 내가 아무 것도 없어도 그런 목사가 됐다고 했던 사람이잖아. 그럼 내가 사람들을 끌고 싶은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권력주의자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이것 또한 가정에 들어가셨을때 내가 너한테 이만큼을 주면 너 나한테 대우 안 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면 가능해. <웃음> 이사주면 정말 가능한 사람이야. 음. 응. 목사를 응이 진짜 이 사람을. 있잖아요. 그쪽이 아니고요. 이쪽. 와, <웃음> 잘못. <웃음> 어쨌든 뭐 비는 행위와 미는 행위는 똑같은 거지만은. 음. 글쎄요. 와이 사람 정말 다 산다능했다. 무슨 말이지? 그런 얘기가 나와. 음. 그러니까 정말 뭐가 많았다. 응. 이분 그러면 지금도 여자. 응. 응. 없을 수가 없지. 응. 음. 없었어 멋있는 인생 응 멋있는, 오늘 멋있는 인생들이 많아요 <웃음> 응 정말 많아 응. 오늘 현재는 그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뭘 서로 어떻게 해, 이제 이름만 나와도 아주 그냥 치가 떨리던지 있잖아 분풀이가 아직도 있는 거지 음. 응. 이서세영씨가 진짜 그 CCTV만 응. 봐도 되게 폭력성이 응. 되게 심한데 응. 그게 본인의 응. 원래 성격이 아니면 이서정실씨를 응. 만나면서 생긴 응. 폭력성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한 가지만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이거는 우리가 그렇잖아. 뭐이 사람 평을 드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말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 내가 봤을 었 때는 손벽도 마주쳐야 싸움이 나는 거야. 절대로 가까 을이 이건 없는 것 같아. 다 부부싸움은 둘다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야. 어. 근데 이 사람의 분노 조절 못하는 거 분명하게 있고요. 음. 그리고 응, 그때 그래. 그,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 두분다 만만치 않은 응. 사람들이다 라고 할수 있어. 결혼은 또 할까요? 결혼이요? 했어? 했어? <웃음> <웃음> 결혼은안 한다고 있잖아.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안 올려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동거인은 있을 거예요.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아, 참. <웃음> 어. 이렇게 연필 잡을 힘만 있어 남자들은 그렇다며 어. 여기는 항상 <웃음> 참, 나는 이상한데 진짜 나, 나 진짜 모르겠는데 혼태 같해 어떻게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그 서정이도 엄청 어린데 뭐, 아 몰라 뭐, 나는 그분들 뭐, 뭐 절대 몰라 근데 염튼간에 이게 나와 이 사람의 안에 있는 이런 게 나와. 이 사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음. 좋은 얘기는 나도 곤란한데요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자꾸 보이는 거 보면 은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가다가다가 막힌다는 얘기가 될수 있다 음. 그래서 이런 문제만 자꾸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음. 당연히 사람은 착해 음. 점점점 네. 내가 말했잖아 점점점이라고 이름 듣자마자 점점점이야 했잖아. <웃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해봐. 네 열심히 사시죠. 네 열심 열심히 사시죠.